청소는 귀찮습니다 만약 청소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귀찮은 청소를 위해 하루종일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뚝테크의 새로운 코너 텍스토리 오늘은 청소기의 발명과 진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공간과 위생의 개념이 확립되면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도구들 중 하나는 청소도구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중국, 마야문명, 성경 등의 기록을 통해 이미 꽤 오래전부터 원시형대의자루를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8세기 빅토리아 시대가 되며 오랜 시간 바닥을 치던 위생관념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최초의 세탁기와 더불어 세제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청소노동의 효율성을 위해 수많은 청소노동자 즉 귀족의 저택에서 일하던 하인들에 의해 다양한 생활 노하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청소기 역시 이 무렵 그 원형이 등장합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저택의 카펫에 쌓이는 먼지를 청소하기 위해 개발된 기계들이 바로 그 시작으로 발명가 다니엘 헬스는 기존의 카펫 청소 도구에 공기를 수동으로 흡입하는 형태의 청소기를 만들었으며 시카고 출신의 발명가 아이베스 메카피는 현대적인 청소기의 원형과 많이 닮은 수동으로 공기를 발생시켜 먼지를 흡입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판매에 성공합니다. 같은 용도로 쓰이던 먼지 떨이들에 비해서는 효율적이었습니다만 여전히 현대적인 의미의 진공청소기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냉정하게 봤을 때 수동으로 작동하는 이 청소기들은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엔 많은 힘과 수고스러움이 들었기에 대중적으로 성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수동이 아닌 동력청소기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청소기의 역사는 조금씩 그궤를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1899년 존샤먼의 가솔린을 이용해 작동하는 먼지를 불어내는 카펫 리노베이터를 시작으로 1901년 허버트 세실부스가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진공청소기의 전신을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퍼핑빌리라 불렸던 세실부스의 진공청소기는 무게나 형태, 편의성 면에서는 이전의 청소기들에 비해 딱히 진보한 부분은 없었지만 먼지를 빨아들여 청소를 한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기계장치에 적용한 사례로 영국의 왕실을 비롯해 조폐공사 등 크고 작은 기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퍼핑빌리는 비싼 가격, 말이 끌어야 겨우 이동 가능한 무게와 같은 이유로 일반 가정까지는 보급이 되지 않았으나 먼지를 흡입한다는 발상을 최초로 실현한 청소기로 이후 개발되는 청소기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소기 개발은 탄력을 받았고 휴대용 진공청소기를 비롯한 다양한 바리에이션의 청소기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당시 개발된 대다수의 청소기들은 휴대화에는 성공했지만 동력을 제공받기 위해 발을 구른다든지 물을 부어야 작동하는 수동에 가까운 방식을 택하고 있었기에 그 한계가 뚜렷했을 뿐더러 대중화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08년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한 발명가에 의해 전동진공청소기라 부를 수 있는 제품이 탄생합니다. 이 발명가의 이름은 제임스 머레이 스팽글러 나이 60세에 지독한 천식을 앓고 있던 스팽글러는 백화점 청소부로 일을 하던 와중 카펫 청소기가 그의 천식을 악화시키는 원인일 거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당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진공청소기들이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크기가 적합하지 않았기에 아마 옛날부터 세워오던 먼지를 불어내는 방식의 청소기를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스팽글러는 먼지를 흡입하는 전동 진공청소기를 만들기로 계획하고 우리가 과거 청소기 사진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형태의 프로토타입 전동 진공청소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청소기 스위퍼 부분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더트백으로 먼지를 보내는 스팽글러의 청소기는 먼지 제거와 청소에 매우 효율적이었으며 이를 개선해 특허를 내기까지 이릅니다 스팽글러는 청소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그의 사촌의 남편인 월리엄 후버에게 청소기의 특허를 팔았고 후버의 사업장을 통해 청소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생산되기 시작한 그의 진공청소기는 후버의 이름을 달고 점차 많은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청소기 브랜드 중 하나인 후버 청소기로 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20세기가 되면서 스팽글러의 청소기는 더 작아지고 더 가벼워졌으며 소재에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먼지를 배출하지 않기 위한 필터가 장착되었고 거추장스러운 천으로 된백 대신 일회용 더트백이 발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청소기의 형태는 우리가 2000년도 초반까지도 가정에서 자주 볼수 있었던 청소기의 형태로 자리잡았으며 근래에는 일회용 백 대신 먼지를 보관하는 캐니스터와 교체용 유닛, 무선 시스템 등이 추가되기까지 이릅니다 이런 변화를 거친 끝에 오늘날 각 가정의 청소기 보급률은 무려 82%에 이릅니다 과거에 비해 청소는 쉬워졌고 건강 문제도 많이 줄어들었죠 청소노동에 시달리고 먼지로 고통받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청소기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쾌적한 위생환경과 가사노동 시간에 효율적인 분배를 만들어 주었고 이 이상의 변화가 있을까 오히려 의심하게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더 효율적인 변화와 완전한 노동의 대체는 인간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소기와 우리의 일상은 또한 번의 변화를 겪을 텐데요 빗자루에서 무선 청소기까지 긴 시간에 비해 변화는 무척 빨랐습니다. 아마 다음 변화는 더 빠를지도 모르죠. 로봇 청소기의 대중화, 로봇 시스템의 구축, 상상만으로 꿈꾸던 또한 번의 변화를 기다리며 오늘의 텍스토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